b uh -oh. 시작해, 시작해. 어, 선생님이 한자를 적으시겠지. 제걸 따라 적으시면 돼요. 적어야 된다고요? 적어야 돼요? 아니 안 적어도 돼, 안 적어도 돼. 남준 씨, 뭐? 어? 기분 탓인가요? 아니 아니. 어, 기분 탓 아닌 것같니다 선생님 이선기님 기다려 보는데요? 아니 아니, 남준 올거 봤어요. 이거 보고 말도 되나? 자식 이거 잠시만요. 와. 내가 남준이 한 3초 동안 팔 움직이는데, 저 비형은 이움직이고있는데비 씨. 입가가 살짝 움직이고 있는데 기분 탓이에요? 응. 아, 알겠습니다. 자, 자 하늘. 따라하세요, 하늘. 하늘. 땅지. 아, 땅지, 너무 어라, 땅지 너무 어렵다, 안 쓰지? 지민 씨. 지민 씨? 응? 네? 기분 탓이에요? 뭐가요 맛있어요? 네, 맛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정 정답이 진짜 공명정답 정정 정답이 정 검을 현, 누을 화 음. 지민 씨, 응? 뭘 그렇게 맛있게 드신 거예요? 고 들어와. 지민 씨, <웃음> 왜 자꾸 비거리가 <비걸이가 웃음> 움직여요? 합니다. 우와! 우리 배짱이 형님. 아, 우리 배짱이 형님 오셨네요. 어잘았다 달았다. 달았다. 달았다. 다 달았다. 달았아달았 형, 여인처럼 같은데요? <웃음> 아! 자, 아아아아아 고맙다. 아, 정말, 아, 아, 형이 잘네 형이 좀더 위로 올라. 문제 자, 마지막, 마지막, 없으면 둘다빵점임 아, 뭐야, 야, 뭐야. 야, 이거 위험해, 이거 뭐. 뭐 저, 나, 나, 야, 이거는 저 널리 뭐다 진짜... 아니야. 아닌야같아아닌아 아니야. 아니야. 아아아아아 <웃음> <혹시 웃음> 도전. <웃음> 도전. 도전! 도전! 최원도전! 도전! 아, 지금 왜 이렇게 멀리서 시작해? 야, 근데 난왜 이렇게 힘든지? 어네! <웃음> 야, 가 일단 가. 최원 씨 표정 지금. <웃음> 왜? 왜? 왜? 아니야, 만약자, 만잖아 왜? 난리였잖아. 난리였잖아. 왜? 다리를 너무 벌렸어. <웃음> 네가 너무 벌렸어 다리를. 야, 이거는 야, 만약에 너가 <웃음> 아, 파리야, 리야 파리야, 리야 파리야, 파리야, 파리야, 파리야, 파리야, 파리야, 파리야, 파리야, 파리야, 파리야, 파리야, 파리야, 파리야, 파리야, 파리 나와! 야 파리야, 파리야, 파리야, 야야 와, 아! 진짜! 와, 형, 저한테 공격 있어요? 형, 솔직히. 피겨스! 솔직히, 저한테 공격하는 거오바하나요 솔직히. 아! 상하지도 않아요? 꼴찌라니다꼴찌라니다이 정도면 됐어! 야이. 숨을 쉴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지능 있는 생명체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안녕! 아유, 아이나 아, 아, 때문에 놀랐어? 아, 그렇다면 미안해. 안녕. 내 이름은 우디. 또 여기는 앤디의 방이야. 아, 그래. 내혹시은 얘기고. 또한 가지 아직은 모르고 있겠지만, 여긴 내 자리야. 이 침대 말이야. 이곳에 보안관 1호군. 마침 잘 오셨어. 난버셜라이트이어 우주방위대 소속 특공대원이지. 내우주선이에요 여기 보니 이곳에 보안관이로고 못갑니다기야기야 하지? 어떻게한 지금 완전 예요 아. 슈티야. 슈피. 참고로 말하면 저희 중에 반응 속도 제일 려요 다음 다음. 자. 마진이 아형 때리고 세레모니를 하세요 형한 번에 아, 약간 좀 긴장감을 좀 주려고 하루 하루만 너와 내가 함께 할수 있다면 정답 야 루즈야 뒤에서 뭐는아가하파이해왜 혼자 살아가고 혼자 만 이별 땡땡 이거 아니에거 ipes m 됐어요? 예. 시작! 아아 <웃음> <웃음> <웃음> 자 과연 누가 이 것인지 하 됐다 하오 방금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웃음> 제가 잡습니다 네명네명네명네명네명야저 우리 팀이야 뭐지 우리 팀인데 뭐지? <웃음> 제이전 봤어요 어, 순식간에, 순식간에 나를 외면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웃음> 어. <웃음> 네 명! 네 명, 네 명! 나이, 나이. 그게 인생인 거야 나, 나, 문을 어? 마주치지도 않았어 아니, 너한테 가려고 하는데 저쪽으로 너무 막. <웃음> 제이홉, 제너 뒤돌고 있어 차에 좀 들어가 있어라, <웃음> <여러분>. <웃음> 준비, 시작! <웃음> 오, 이거 이거 드 이거 드릴래? 이거 드릴래? 이거 불고 있 이거 봐, 릴고 이거 고릴래 이거 드고래 이거 드릴 이거 드릴 이거 드 이거 드릴 이거 드릴 이거 드릴래? 이거 드릴 이거 드릴래? 이거 드릴래? 이거 드릴래? 이거 드릴래? 이거 드릴 이거 드릴래? 이거 드릴래? 이거 드릴래? 이거 드릴 이거 에도전 이거 걸로 이거 드릴래? 이거 드릴 이거 케 이거 케 이거 드릴 이거 드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어떻게, 이 이거 <웃음> 시작! <웃음> 아유, 뭐, 이거 뭐야? 아니다 36세. 제게 육금 선물이 있어요. 그럼 뭐죠 선물 좀 넣어 주세요. 뭐지? 별로 안 갖고 싶은 아유. 뭐야? 아, 되게 궁금한데? 일단 나와 가세요. 누굽니까? 슈가형. 슈가. 어, 야. 아, 1... 아 슈가형이 1등 한 거네. 야, 일단 거니까. 일단 액자부터 좀 웃기게 뭘요 설마 뭐... 을 거? 그래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봐봐 봐라 봐. 아, 되게 궁금하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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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아빠 이리 집어 안봐수 헤, 유헤헬헬헬 이거 아세요 매드게 어매 어예+ a 예 어예+ 어예+ 어예+ 어예+ 어예+ 어예+ 어예+ 어예+ 어예+ 어예+ 어예+ 어예+ 어예+ 어예+ 어예+ 예 어예+ 어예+ 어예+ 어예+ 어예+ 어예+ 어예+ 어예+ 예예예 아왜 그런지 안가? 다리에 자 다리에 자 다리에 자 우리 판식하고 갑시다 보여줘요 안들어어 아 진짜 <웃음> <웃음> 얘들아 적당히 해. 야, 속도감+ 속도감 쩐다 와 대박이다 엄청 빨라 아, 네, 아, 네. 남준아, 정신 아, 남준아. 남준아 정신 차려 남준아 정신 와려 남준아 정신 차려 어디로 가니 와와와아와와와와와와와와돼와와와와와와와와 아 제발 윤기야 가야돼 윤기야 가야 윤기야 가야돼 윤기야 가야돼 가야 야 이거 정국이, 응, 정국이, 가야 정국이. 정국이, 정국이, 정국이 때려 정국이 정국이 때려 정국이 때려 다 때리지마 정국이 야 정국이 견제 아 너희들은 정국이를 견제할 수 있구나 난 못해 아 뭐야 왜왜나 일군극해들아 지금 내가 문제야 정국이 때리라고 아 정국이를 때리라고 신수도 아, <웃음> <웃음> 야 너무 이쁘다. 간절치 없이 얼수. 너 신발 좀커 보인다 아까처럼. 어남 남준이 뭔가 어, 뭔가 세트 같은데 어, 잠깐만. 남준이 평소에 이쁜 옷같아요 잠깐. 내가 so 제대로 안 걸어 와서 그래. 나도 뭘. 모르... 아아 ah, ah, 이렇게 해야 되나? 형, 진짜.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닌가? 오케이 야 사회 사회 먼저. 오 회는 안 좋아했나요? 없어. <웃음> <웃음> 아어 땀나 지금 미칠 것 같아. <웃음> 형. 땀땀 땀 얘기하지 마 돼. 다 젖었으니까. 아. 몸 <웃음> 밑으로 여기 네, 네, 거 같아. 네. 네, 이 게임을 끝내러 내가 왔다. 용기 씨 도전! 간다. 이이이이 대결을 끝내러 왔다. 용기 씨 도전? 도전. 도전 크게 외쳐 주세요. 도전? 도전. 오케이. 간다! 샤이. 야, 야! 자, 괜찮아 틀어 옆에 잡혀 잡 더 아래로 더 아래로 형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내가 버티고 있어 <웃음> 그래. 네. 토마트에도 고백할 게 있어 토마트에 고백할 게 있어 어 뭔데 <웃음> 외출복으로 어. 침대 위에 누웠었어 침대 위에 누웠었어 <웃음> 아진영이 아, 아, 아, 가랑스러워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데요아 그랬구나 좀더 당황같은데요 야 일단 당부했다 그렇지 않아요 누울 수도 있지 청소하면 되죠 아 그랬구나, <웃음> 아, 그랬구나. <웃음> 아, 디노 빨개지고 있는 거아 무슨 그 소리야 <웃음> 형 지금 열나서 그래 화안 났지? 화안 났지 <웃음> 그럼, 그럼. 너의 키는 작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너의 아. 키는 굉장히 작아 <웃음> 그랬구나 지려 <웃음> 나청의 다리가 짧지 않다고 느끼나? 그다리는 <웃음> 정말 짧아. 응? <웃음> 그렇구나. <웃음> <웃음> 내 다리는 정말 짧구나. <웃음> <웃음> 그러니까, 어, 어 저희 방탄 멤버 중에 가장 다리 짧은 그 유명한 진영. 이건 확까 치수로 나왔습니다. 아, 지민아. 어 진영 잘한다. 항상 아, 잘한다. 항상 너가 형저 살쪘지 않았어요라고 얘기할 때마다 어? 너무 왜 시간 좀아 하고 일하고 싶은데 <웃음> 어? 너무 왜 시간 좀아 하고 일하고 싶은데. <웃음> <웃음> 너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말을 못했어, 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